갈수록 짙어져가 그리움에 잠겨 시간을 거슬러 갈. 반갑습니다. 한국타잔입니다. 자, 제가 이제 내일이면 복학. 아, 꿀 같은 휴학기간이 끝나고 복학을 합니다. 복학. 그래서 제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렇게 휴학을 했었는데 제가 뭘 잘했고. 또뭘 못했고, 뭐가 아쉬웠고, 뭘 여러분들께 또 조언을 해드릴 수 있을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2018년 한해 동안 휴학을 했었는데요. 동강하고 19년 2월까지 뭐 학교를 안 갔으니까 총 1년 2개월을 휴학기간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음 그동안 제가 했던 것들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영어시험, 영어시험 쳤습니다. 어, 토익과 오픽을 쳤는데요. 어두 점수가 그리고 등급이 정말 제가 목표하던 바를 이뤄가지고 굉장히 뿌듯했고 이 두가지를 휴학하면서 제일 먼저 시작했는데 어, 바로 성취를 해서 아주 뿌듯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일기회 공모전에 참가를 했던 건데요 음 빛의 속도로 탈락을 하긴 했습니다만 정말 좋은 경험이 되었고 광고를 기획하는 데 있어서 제가 저 스스로 좀... 한 발짝 올라간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해외여행을 여러 군데를 갔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저는 휴학기간에 유럽여행을 한번 다녀왔고요 또 의미가 있는 건 사실 유럽여행은 경비가 좀 많이 드는데 제가 또 휴학기간 동안 일을 하면서 제 돈으로 경비를 부담할 수 있었다는 게또 뿌듯한 것중 하나였고 한 3주 전쯤에 또 친구가 싱가포르에 있어 가지고 그 친구를 만날 겸또 여행을 하고 왔습니다 역시 해외여행만큼 값진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인턴 활동을 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아르바이트로 시작을 했었는데 작은 기업이지만 또운 좋게 또 사장님이 저를 인턴으로 기용을 하셔가지고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고 특별히 이제 중국에 전시회가 있어가지고 2박 3일 동안 상하이로 출장을 갔다 온 적도 있었어요 대학교를 다니면서는 전혀 할수 없는 그런 정말 색다른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저는 너무나도 어 휴학을 의미 있게 보냈다고 할수 있는 어 이유 중 하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섯번째는요 운동을 정말 실컷 할수 있었어요 사실 저는 그 재작년만 해도 몸이 너무 많이 말라가지고 그게 컴플렉스였었고 어, 어떻게든 그걸 좀 극복을 해나가고 싶었는데 이제 작년에 휴학을 하고 이 벌컵이라는 걸 하면서 한 10kg 이상 쪘어요 옛날에는 진짜 이렇게 막 왜소해가지고 어깨도 좁고 막 어깨가 이랬, 이랬던 것 같아 어깨가 이랬는데 지금 이렇게 약간의 이렇게 좀 그쵸? 음, 음. 어쨌든 <웃음> 운동도 열심히 할수 있었고 제가 원하는 체중의 증량도 할수 있었고 또뭐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친구들이랑 마라톤도 나갔었어요 그 마라톤을 그냥 무턱대고 그냥 참가만 한게 아니라 나름대로 좀 훈련을 해가면서 이렇게 마라톤에 총두 번을 참여를 했었는데 정말 성취감이 큰 그런 이벤트였어요 그래서 뭐총 이렇게 한 다섯 가지 정도로 제가 휴학을 잘 보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참 이게 사람이 뭐 욕심이 많아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쉬움이 너무나도 큽니다 좀더그 기간을 잘쓸수 있었을 텐데 아 내가 왜 그때는 그러지 못했지 하는 생각이 복학을 할 때가 되니까 막 생각이 나요 그것들 여러분들께 한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뭐 이제 당장 휴학을 앞두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뭐 나중에 또몇년 후에 대학 진학 후에 뭐 휴학을 뭐 염두에 두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제가 휴학하면서 좀제 스스로에게 아쉬웠던 점 그리고 휴학하기 전에 미리 알아뒀으면 참 좋았을 그런 것들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저는 책을 너무 안 읽었어요 책을 진짜 안 읽었어요 읽은 책이 없는 것 같아요 300일이 넘는 시간을 쉬면서 학교도 안 다니는데 과제를 할 것도 없고 발표를 할 것도 없는데 책을 안 읽었다 그게 저는 너무 아쉽더라고요 사실 독서만큼 유익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서야 깨닫고 이제서야 좀 책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독서하는 거뭐 바쁘면 바쁘게 지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대학생활을 잠깐 접어 두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솔직히 말하면 좀 자유로운 시간이 많이 늘어나요 그런 시간들을 잘 활용해서 책을 나눠서 읽든 아니면 뭐 하루를 정해가지고 폭풍 독서를 하든 책을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제2외국어를 안 했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휴학을 계획할 때는 어 일본어 시험? 그러니까 JPT를 보려고 했었는데 일본어보다는 아무래도 중국어가 수요도 더 많고 요즘 또 기업에서 중국어 실력이 있는 분들을 더 우대를 하기 때문에 중국어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이제서야 먹었는데 작년에 뭐라도 시작해볼 걸 그랬어요 왜냐면 제2외국어는 좀 부담이 돼요 안 그래도 영어도 지금 해야 되는데 또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 이거 참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저도 이제서야 막 중국어를 배우려고 하지만 막상 뭐 과제에 뭐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기존에 배우던 영어도 해야 되니까 아 이게 솔직히 말하면 좀 부담으로 다가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휴학기간에 꼭 제2외국어 미리 그 제2외국어 공부를 하셨더라면 그 깊이를 하게 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일을 너무 오래 했어요 음, 사실 인턴 일을 하면서 제가 배운 것들도 정말 많았고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경험들이었는데 음, 그 일하는 기간을 조금만 줄였으면 어땠을까 제가 6개월 이상을 인턴 일을 하게 되었는데 아, 지나고 나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왜냐면 졸업하고 나서 취업하면 어차피 계속해서 일을 할 텐데 돈을 좀못 벌더라도 내가 좀 하고 싶은 일들을 더 많이 할수 있지 않았나 왜냐면 오전 9시 반에서 6시 반까지 계속 거기 있다 보면 솔직히 에너지를 다쏟아고 부어요. 뭐 저녁에 운동을 하고 여가시간을 즐길 수도 있지만 휴학생인데 취업생이 아니라 휴학생이잖아요 어쨌든 학업을 쉬는 건데 일을 하는 건 좋지만 너무 오래 했던 게좀 아쉬움으로 많이 남습니다 그게 제일, 아, 제일 아쉬움에 남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인턴 일을 하시더라도 좀 물론 개개인마다 그 기준이 다르겠지만 어, 3개월에서 진짜 최장 6개월로만 생각을 하시고 너무 길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일은 나중에 계속 어차피 계속 할 거고 돈도 계속 벌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할수 있는 것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여행을 좀더 많이 갈걸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뭐 요즘 욜로가 유행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국내 여행이든 해외 여행이든 자주 가볼 걸 주말에 좀 집에 있지 말고 가까운 데라도 여행을 갈걸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여행이 주는 유익함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꼭 해외여행을 가지 않더라도 좀 일상의 틀에서 벗어나서 내 심신을 좀 안정을 시키고 또 내가 보는 세상의 그런 지평을 또 넓힐 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이런 거를 좀 진작에 좀 알았어야 되는데 사실 알면서도 실천을 못했던 게큰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실천을 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해보고 싶었는데 못하던 것들을 결국엔 또 못한 게 정말 아쉽습니다. 사람이란게 항상 그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타협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상이 있는 것, 내가 정말 하고 싶고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건데 쉽게 도전할 수 없는 것, 좀 하기 부담스러운 것, 취미로 남겨야만 하는 그것, 그것을 좀더 배우고 좀더 그것의 능력치를 발전시키고 몰두하는 시간을 제가 가졌었으면 참 좋았을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같은 경우는 영상을 어 굉장히 어렸 옛날부터 다뤄왔어요 그러니까 고등학생때부터 영상 작업을 했었는데 지금이 오히려 영상 실력이 옛날보다 더 퇴화된 것 같아요 사실 뭐 유튜브용 영상 말고도 예전에는 특수효과라든지뭐 VFX 같은 것들을 많이 다뤘었는데 사실 또 시간이 많이 들고 배우기도 어렵다 보니까 좀제쳐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또 이제서야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나 휴학할 때 그거 한번 제대로 좀 배워 볼 걸.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시간을 거슬러 갈 순. 없... 어쨌든 여러분, 시간은 거슬러 갈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또 복학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제 삶에 또 충실을 하려고 하고요. 뭐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때니까 지금 또 깨달았으면 지금부터 실천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휴학 기간에 어, 느꼈던 것들 많이 아쉬웠던 것들 음, 복학을 해서도 시간 틈틈이 내가지고 해보려 하고요또 혹시 이제 휴학을 계획하고 계신 분이라면 저의 어떤 경험이 도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저의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 여기 밑에 밑에 보시면 여기 여기 여기 구독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거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혹시 또 휴학에 대한 좋은 의견이나 경험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세요. <웃음>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